<웃음> 안녕하세요. 뭐 찍어요? 그 비하인드 영상 비하인드? 네. <웃음> 거의 두달 만에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니 공연이 됐는데 참석 매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감사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었지만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공공연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는 작품이기도 하고 물론 새롭게 하는 공연이라 옛날의 데스노트랑은 다를 수 있지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데스노트에서 L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엔딩요정 수